아저 아래서 보니까 진짜 웃기다. 거의 자기 집. 여기서는 둘이 떠들고. 아, 아저씨 너무 웃겨가지고. 아저씨. 네. 우리 집 편하게 쓰다가요. 잠깐 촬영하러 갈게요. 네, 내집처럼 사용하고 가요. 편하게 네. 쓰다가 양말 어디 갔어요? 저 애초에 양말이 없어요. 양말이 없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그냥 없어요. 어, 없어요? 아 없어요? 아아니 그냥 없어요 세준이 오늘 컨셉이 뭐예요? 예, 숙취해서 하려고 이런 거예요 아 숙취해.. 보통 평소에 숙취해서 뭐를 해요? 저요? 숙취해서요? KFC? 아니요 아니요 누구죠? 어.. 아무래도 짬뽕 아닐까요? 짬뽕 어떤 짬뽕 좋아해요? 저는 차돌 짬뽕 좋아해요 차돌 아, 짬뽕 맛있죠 네어 아니 앨리스에게 뭐한 가지 추천한다면? 어.. 되도록이면 술 드시지 마세요 <웃음> 건강에 안 좋습니다 회식 끝나고 다음날 숙취가 심한 엘리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먹을 수 있을 때 되도록이면 적게 드세요. 몸이 해롭습니다. 그래 애교 산책 때도. 뀨뀨 뀨. 뀨, 뀨. <웃음> 오케이. 진짜, 진짜. 집에 가. 어? 집에 가. 이제 어슷해.